이어폰 넘어 플레이리스트 까지다마이너난 모르지 떨은고에위 환한 빛 조명이 어딜 비추는지 마치 전원을 꺼놓은 듯이 심장 소린 too q 네가 가진 반짝거림 상상력 아이 e 티티까지 모조리 다이어트 넌 uh. 모르지 아직 못답힌 널 위해 주였지 오래된 사랑 씨 많아 이어진 별자리, 그 서투른 걸음이 새겨 놓은.